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어, 제 한라산 중턱에 있는 살아오름을 다녀올 생각인데요. 같이 이제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실습생들과, 저도 실습생이지만, <웃음> 살아오름 올라가서 어, 인생샷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시부터 8시 아침 일찍 올라가는 걸로 예약을 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살짝 지체가 됐거든요. 이제 빨리. 어, 출발을 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 비가 와서 사라오름에 물이 고여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올라갔을 때도 물이 고여 있을지 한번 올라가서 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시죠 <웃음> 그늘이 많다니까 이제 올라온지 한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저희가 올라갈 따라오름은방복 4시간 올라간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저희가 오늘 뭐 무리해서 올라가지도 않았고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예쁘다 김제씨 저기 네. 되게 길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쵸 어, 여기서 한번, 한번 찍어볼게요 사진이요? 네 사진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 기가 되게 예쁜데 네. 살짝 압축을 해서 찍고 싶어요. 압축이요? 네. 그래서 배경을 좀 땡기고, 땡겨서 오고 영미 음. 씨가 그 사이에 이렇게 배경이랑 어우러지게 찍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렌즈 중에 좀 망원단 렌즈를 바꿔 끼워 가지고 네.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게 56mm거든요. 이 56mm면 표준화각으로 한 85에서 90mm? 정도의 하각이거든요 네 그쯤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볼래요? 네 좋아요 아 그렇지 좋아요 좀만 더 앞으로 와도 될것 같아 네더 앞으로요 네아 좋아요 그러니까 어 좋아 좋아 아네 아무튼 지금 되게 녹음이 굉장히 짙은 어 이제 성판악 길인데 여기서 약간 좀그 뭐라 해야 되지 살림용을 즐기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어, 그렇게도 찍고 어 좋아요 되게 <웃음> 아, 네, 그것도 좋네. 자, 자, 금방 찍을게요. 승발식. 아, 손을 약간 펴요. 네. 그렇지. 내려, 내려주고, 약간 카메라, 두 손으로 카메라 만져도 되고. 그렇지. 오 하나, 둘, 셋. <웃음> 자, 자 남자 모델은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찍어보는 거라서 남자 모델에 맞는 포즈를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컷 한번 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고 하나 둘셋 한번 활짝 웃어볼래요? 네 <웃음> 그런 거 없이 본인이 하하하하고 웃어요 <웃음> 그렇지. 오 <웃음> <웃음> 어, 좋아 지금 딱 약간 자연스러워. 요오 그렇지 머리 약간 긁으면서 됐습니다 이제. 아 오늘 오 방금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머리 를 들적하는 되게 모습이 약간 쑥스러워하면서첫 포포탄 모델의 느낌이 나가지고 어 괜찮은 사진 건진 것 같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 감봐줘 봐줘 봐줘 봐줘 이 중에 하나는 건졌겠죠? 그래서 다리 있는 이 모양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열심히 한번 올라가볼게요. 또. Never bargain you for your waiting goal